아, 이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까요? <웃음> 아침에는 막 그런 게 별로 없었었는데, 아 오후쯤 편도선처럼 막 응. 목이 막 아프더니 결국에는 저녁 때니까 두통, 어지럼증, 오한, 목은 뭐 당연히 아프고 그리고 코막힘. 이걸 검색해 보니까 오미크론이더라고요. 어, 2년 반 동안 잘 피해 다녔던 것 같은데 여기 호텔 밖으로는 잘안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었 때는 밖에 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다 가다가 하면서 스친 것 같아요 어, 오미크론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는데 진짜 걸려버렸네 현재 자가키트는 해보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 몸은 제가 더잘 알잖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5시예요 6시간동안 끙끙 앓고 화장실도 계속 설사가 그것도 오미크론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버텨보자 영상 보니까 보통 다 일주일 정도 버티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약이 없다 하면 그냥 뭐 운동하면서 조금 버텨보는 것도 잠을 제대로 자줘야 된다고 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잡고 조금 누워서 눈이 조금 붙여보고 있을게요 어... 지금 밥도 없고 밖에 나와가지고 비타민 D 합성해주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키트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목소리> 셀프 키, 호비, 비스톤. 일부러 이렇게 체크하는 거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코에, 하나는 목에다가 한번 해보려고요. 중국에 있었을 때 100번 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목에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PCR 검사할 땐 코로 하고. 둘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싶어가지고 설치선이 탈출, 나 뭐? 타이레놀 타이... 타이레놀 아, 약국에 가야지 어? 약국 여기 있어요? 계단데 내려가요? 왼쪽으로 한 3미터 가면 약국이라고 써있어 아, 가는 날이 정말이라더니 일요일 날은 또 닿네 아 여기도 일요일 날 닿나보다 여기 안에 물 넣는 게 조금 달리네 최상 깊숙이 확실하게 두줄 오미크론 맞네요. 그 오한이랑 몸살, 몸살 느낌이 제일 큰것 같고 어, 물을 많이 마셔달라고 그러더라고 목소리 및 넘김은 불편한 정도 열나고 두통이 진짜 심하고 눈이 어지러워요. 우선 또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장염도 같이 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아프다 엄청 아프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버틸 만은 하거든요 사실 근데 나는 무증상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 무증상인 사람도 진짜 부럽고 아, 확실히 힘할 테이 없네 나 아까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두알 먹고 6시간 지나니까 표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한 2시간 이후에는 어, 어, 확실히 괜찮아졌다 이랬었는데 그렇게 한 4시간 또 자고 일어나니까 어, 또 몸이 한이 엄청 들어니또 된장찌개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된장찌개 먹고 타이레놀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밥은 다 먹었는데 아 도무지 이건안될것 같아 아 국물만 먹어도 어디야 우선 밥먹고 왔으니까 1 9 30분 타이레노부터 먹고 이게 힘이 안 들어가 <웃음> 그리고 오는 길에 과일 먹으면 좋다고 래가지고 청포도랑 배 같은데 망고라고 해가지고 뭐 그거 사왔어요 이상한 소스도 주는데 이거 한 2시간 있어야 좀 괜찮아지겠죠? 아우 약간, 덜 익은 망고. 어쩐지 나한테 이거 좀 쉬다고 하더라. 청포도. 아! 청포도가 아니야. 어! 엄청 시다 대충가? 와, 큰일 났네. 3일 차인 것 같은데, 오한은 살짝 있고, 머리 아프고, 열나는 거는 조금 미열. 머리 아프고 눈 어지럽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목이 아파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목이 아프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는 태국이라 정기장판이 없어서고 이불 안 했다가도 이렇게 하니까 뭐 겨우겨우 잘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한이 있거나 약간 그런 사람들은 이불 안 했다가 드라이기 <놀람> 그래서 어저께는 처음으로 한 3, 4시간 연속으로 잔거 같아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걸려본 친구가 이거 아침에 사과랑 타이 바나나 같은 거 먹으면 또 좋다 그래가지고 세븐일레븐에서 구해왔습니다. 음, 덕시려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은 느낌? 그래도 양발이 떨어져서 또약 먹어야 돼. 신이랑 그리고 목뭐 인후통이 조금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 인후통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뭐 밥이나 뭐 그런 거는 잘안 넘어갈 것 같고 오늘도 전복 죽을 사왔는데 한국 돈으로 만 원이네요. 그리고 몸이 좋다는 몬드도 사왔어요. 아맛있긴하네 한국에 있었으면 엄마가 해주는 전복 죽이더 맛있었을 텐데 영양과도 많고. 첫날, 이튿날 보다는 확실히 3일째가 컨디션 면으로는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4일차인 것 같은데 어저께보다 조금 살짝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두통이랑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살 기운은 살짝,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콧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4일차 때 다시 아픈다 그러더라고요 열이 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몸속에서 또 전쟁하고 있다는 거니까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녁되니까또약 먹고 자야 될거 같아가지고 삼겹살 먹어놨어 어떻게 된게 아프기 전보다 더잘 먹어 5일 차인거 같은데 아, 직 코는 어제보다 조금 많이 막혀있는 상태고 목은 제가 봤을 때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것 같고 오하는 살짝있고 열은 살짝 미열 한 3,4일차만 엄청 아프고 5일차 때부터는 괜찮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날것 같아요 아프진 않는데 그래도 아프다 네. <웃음> 아 이게 생각보다 세네 오메크론 아, 밥 먹고 있는데 어씨붙여버리겠네 진짜 바퀴벌레들 진짜 엄청 많네 아 밥맛 떨어져 여기는 딱히 규정이 없으니까 또 녹차 마셔주면 또 좋다 그래가지고 좋네 어, 확실한 거는 미각이 사라졌어요 냄새가 안 나고 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상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다시 돌아오겠죠? 아 그리고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콧물 계속 닦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헐었어요. 너무 아파. 타이란어은꼭 먹어주는 걸로. 태국에서 코로나 걸리셨다. 응급실 가고 막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심각하다. 그러면은 가야겠지만 지금 저는 엄청 심각해도 못 갔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 신종플루 걸려봤었는데 신종플루보다 더 아팠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그냥 버티면 된다 장판이나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괜찮았다가 엄청 아팠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다시 엄청 아프고 약간 이래요 이게 참 신기해 약간 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이렇게 음? 어 맛이 안 느껴진다. 어 맛이 살짝 안 느껴지는데? 비타민도 먹어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베로카 이거 사오긴 했는데 한만원 정도 하는 거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약을 안 먹으면은 머리가 아픈데 약을 먹게 되면 열이 나면서 두통도 같이 와요. 오긴 오는데 1시간 2시간 뒤면은 조금 진정이 돼서 이거는 세븐일원에서 사온 건데 한국 돈으로 한 3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아 이게 맛이 안 느껴지니까 물 마시는 느낌이긴 하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헬로 샤오디카, 이네 받을 수원을까요 80g 이게 비타민 A, B, C, D가 다들어있더라고요역력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솔직히 맛은 지금 못 느끼는데 뭐제 몸은 알아주겠죠 뭔가 달것 같은 느낌인데 맛이 안 나니까 이게 아쉽네 유일차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 6일차 되면 거의 다나올줄 알았었는데 어, 아직도 증상이 있긴 있네요 <웃음> 기침, 약간의 어지러움증? 두통이나 뭐 열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미각이안 돌아오고 있어요 <웃음> 이게 다 마늘인가요? 네네누룽지 어? 좋아합니다 아우 몰골이 많이 아니네 <웃음> 맛이 안 느껴진다는 게고스럽네 맛을 느끼면서 먹고 싶은데 맛이 안 느껴져 어 맛이 안 느껴진다. 아. 단거 같은데 맛은 안 느껴진다. 오늘은 망고가 막 비주얼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망고 두개 2,400 원이니까. <웃음> 어, 지금 7일 차고 뭐 열은 살짝 미열은 있는 것 같고 그냥 아직까지 증상은 조금 보이고 있어요 약간 목이 조금 칼칼하다할까 몸살 있고 오한 있고 이럴 때 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일단 잠이라도 잘수 있으니까 오미크론이 막 후각 미각을 잃는다 막 그랬었을 때 솔직히 내심 궁금은 했거든요 이게 진짜로 잃어버리니까 살짝 불안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8일 차 확실히 컨디션은 많이 돌아왔고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안 먹어도 열나거나 막 그런 거는 막 심하게 있진 않아요 70% 정도는 돌아온 거 같아요 미각이랑 후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까지 고또 이런 그치 걸로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맨날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눈치 보였으니까 이렇게 좀들워가지고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걸리고 11일차가 됐습니다 어느정도 음 많이 완치가 된 상태고요 콧물이나 뭐 기침은 살짝 살짝 있긴 한데 막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10일 동안 막못 움직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다리 힘도 없고 후각과 미각은 아직 막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는데 혀 끝에서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에서 그냥 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각이랑 후각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약안 먹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한테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 코로나 걸리고 16일차 약간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약간 이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 상황으로 봤을 었 때는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것 같고 맛을 느끼는 거는 한 80%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돌아왔다고 할수 있고 지금 걸렸다가 다 나은 사람들은 어,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고 안 걸린 사람들 이제 뭐 걸린 사람들 얘기인 거죠. 뭐 걸렸다 해가지고 막안 좋고 막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고 약간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감기처럼 진짜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국 방콕에서 혼자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상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코로나 걸리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아픈 와중에도 근처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약간 그런 거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뭐 먹는 것도 먹는 거, 과일, 물뭐다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아프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부정적인 생각 밖에 안나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아 일주일 뒤에는 나는 뭘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만이라도 조금 행복해로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 좀더 빨리 낫지 않을까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끊지 마시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 시청하시는 어 새로운 시청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